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횡단보도로 건너왔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어 골목길 하나로 이제 구로지터단지를 빠져나와서 주택가로 바로 들어서는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트 또한 배부르나이님께서 어 이제 만들어 주셨고. 저는 그거를 따라서 열심히 한번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 디지털 현지 내에 이런 빌딩들이 많은데, 정말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골목길이 어딨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지금 걸어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어, 봐서는 정말 주차장도 없어 보이는데 이제 여기 한한 한 블럭 지났고 이제 이 우림 빌딩 지나서 어, 골목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걸어보도록 가 할게요. 네, 이피 센터 돌담을 지나가고 싶은데, 네, 높이 간다 할것 같네요. 네, 여기 얼마나 많은 회사원분들이 근무하실지, 어, 짐작이 안 가네요. 네. 저기 농협이 보이거든요. 이제, 저 기업은행 지나고 농협에서 우회전하면 골목길이 나오는데, 골목길을 통해 가면은, 네, 주택단지로 들어설 수,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 골목길 이 맞을지 봐야겠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신기하네요. 딱그 느낌이 오거든요. 네, 저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면 분명히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건 바람이 좀부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 루트상으로는 영사초등학교와 영사중학교를 거쳐서 네, 빠져나간다는 루트 있네요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길이 나오는군요 네, 이것은 뭐 전편에 비하면 뭐 제가 뭐 따로 소개할 그런 내용은 많진 않아요 네. 왜냐면 여기 골목길이고 이제 주거단지서 보니까. 하지만 이제 배부르나님께서 어 추천해 주시는 루트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영서초등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 중이네요. 어떤 건물을 공사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규모가 좀큰것 같은데 공사 중이어서. 학생들이 좀 불편하겠네요 잔디축구장이 아주 잘 관리가 되나봐요 네. 네, 저는 잔디축구장이 있는 학교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저는 학생때 콕바닥에서 열심히 굴렀었기 때문에 저는 잔디축구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뭐 축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 타입도 아니어서 <웃음> 나무가 <웃음>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네, 촬영하는데 좀 네, 영서초등학교에서 영서중학교로 진학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일 것 같네요 느낌이 당연히 영서중학교 갈줄 알았는데 다른 중학교 오면 정말 기분이 이상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단히 교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주차장 있는 거 보면 교회가 저 앞에 있다는 뜻이겠죠? 십자가도 보이고요. 예배가 끝나서 사람들이 엄청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 이런 상황을 정말 긴급 비상사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빠르게 건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순간 어, 루트가 약간 헷갈려서 잠깐 보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방독면과 같이 끼고 걸어가면 참네 주목을 많이 받겠네요. 대로변에 나가서 우회전으로 꺾을 예정입니다. 정말 사람이 많네요. 진짜 네 확실히 주택가로 온 기분이 많이 나, 많이 듭니다. 저 건너편에는 시장 같은 느낌도 들고요. 4년인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아주 그런다는데 많이 젊으니까 제가 보통 일요일 오전에 촬영할 때가 나왔는데 연휴여서 네, 전혀 이런 거 생각 못하고 나왔는데 네, 일요일 오전은 네, 교회 예배 보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무교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여기가 보성운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차량기지인거 같으면 버스기지 네, 이런경우는 처음오네요 보성운수 네 처음 보성운수구요 네. 보성 어 여기 곱창집 유명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안보이네요 없어졌나?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돌곱창? 아유곱창? 네, 유명하다고 맛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느낌이 저기인 것 같은데, 근간에 곱창이 보 네, 이름이 바뀌었나요? 사진 찍어이 근처에 곱창집이 저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위층에 88 됐고 다음은 안 보이네 아, 저기 아... 아, 저기 있네요. 네, 아, 여기 또 곱창집이 많은데, 아... 네, 버스가 바로 막네요. 저희 맞은편에 저기 하우돈 곱창 막장집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어, 알곱창이 특히 맛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어 곱창집이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여기가. 네, 뭐 곱창 거리인가? 그래서 저는 저 고가도로까지 걷고 2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양꼬치집도 좀 보이고요. 와요 음. 아 그리고 3편은 노토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따로 엔트를 준비해 온건 없지만 예, 3편은 예정에 없던 어, 촬영본이어서 노토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 이제 여기서 쭉 가면 대림역이고요 저는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한편은 다시 아까 단지 쪽으로 돌아가서 단지를 좀더 집중적으로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